안녕하세요 톰파른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뉴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음식 배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선진국들 주요 선진국들이 소위 디지털세 IT 공룡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IT 공룡기업들에게 글로벌 세금 디지털 세금을 15%까지 매기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이두 가지 뉴스는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큰 자녀 그리고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손자녀들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가지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은 또 우리들의 손자녀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두 가지 중요한 뉴스 첫 번째 네이버라는 우리나라 공룡 IT 기업에서 음식 배달업을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래전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굉장히 비판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라는 거대 IT 공룡기업에서 음식 배달업을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문어발 확장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언론에서도 비난하는 기사를 한 줄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이제 공룡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이 당령시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공룡기업들의 모노발 확장은 즉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공룡기업들의 끝없는 확장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뉴스와 바로 맞물리는데요. 선진국들이 IT 공룡기업들 글로벌 이들 기업들의 글로벌 디지털 세금 15%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IT 공룡 기업들의 성장 무너발 확장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대신 세금은 많이 내라 이런 뜻이죠 자 이런 현상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파워 특히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들 우리 생전에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IT공룡 그 같은 기업들의 파워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파워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즉더 이상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통제력이 과거보다 훨씬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금 내라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서로 맞바꾸자 왜 그럴까요? IT 공룡기업들의 확장은 과거 제조업 기반의 재벌기업들의 문허발식 확장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확장은 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기업은 비대하는데 일자리는 감소한다. 즉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라 뜻이죠. 그 대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부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많아지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빈곤층은 증가하니까 대신 정부가 그 같은 문호발 기업들에게 IT 공룡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반면 국민들은 어떨까요? 국민들은 기업을 바라볼까요? 정부를 바라볼까요? 기업을 바라본다고? 기업이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정부는 기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기업에게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글로벌 공룡기업들에게 선진국들이 디지털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그 같은 정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돈으로 정부는 무엇들을 할까요? 빈곤층, 즉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드는 계층을 복지해야겠죠. 기본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재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즉 기업 지배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또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은 그리고 손자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들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의 자녀들은 손자녀인 경우가 많겠지만 손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의 재교육에서도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가 매우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로봇, 기계화 시대로 대표되는 IT IT가 지배하는 시대에 무엇보다도 로봇과 IT를 차별화할 수 있는 교육, 인성교육이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달달 외워서 푸는 기계적인 기능적인 교육이 아니라 IT 공룡들의 기술과 또 로봇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즉 인성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흔히들 New Color라고 하죠. IT 시대에 최적화된 능력을 갖춘 인재들, 그 같은 교육, 그것에 필요한 교육에 우리들의 손자녀 그리고 다큰 자녀들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교육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런 교육에 비싸더라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요 만약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혹여 지금 쪼달리는 행편의 사교육 학교 성적 을 점수를 따기 위한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의 노후 준비 여러 가지 재정에 필요한 것들을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시대의 변화에 필요한 교육을 내 자녀, 내 손자녀들이 하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을 재촉해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그 돈을 재정이 궁핍한 국민들에게 복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정부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시절은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로 점점 더 확장되고 그 가운데 소득활동, 일자리는 줄어드는 시대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자족하는 훈련입니다 재정적으로 자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겠죠 있는 것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반찬이 없다면 있는 반찬으로 비빔밥을 하든 고추장을 풀든 있는 반찬으로 맛있게 먹는 습관 훈련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재정적인 자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에 너무 상대적인 빈곤 느끼지 마시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면서 즐기고 특히 감사하게 사는 습관 그 일상이 되풀이될 수 있도록 늘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재정적인 자족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세 번째는요 자족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눈 것이 재정적인 자족이라면 세 번째 이제 내면의 자족, 즉 마음의 평화죠. 여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서 많은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이 정말 맛있게 익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정말 맛있게 익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여유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때때로 아직도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만 인정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오히려 연세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딱딱해지고 있다면 글쎄요? 인생을 맛있게 살고 있을까? 맛있게 익어가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미움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또 심지어 분노에 이르르면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겠죠. 아마 그것들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오면서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책임어식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그만 너무 지나친 책임감은 벗어 던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제1야당 대표가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시대,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더 이상 우리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비켜서는 삶 그리고 반대로 베푸는 삶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죠. 앞으로 이 속도는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 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년을 살았으니까 그 이상을 살았으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또한 노후의 평화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만큼 살아왔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은 가져야겠죠. 가지되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따뜻하게 담아낼 수 있는 큰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 더욱 만나게 익어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이 음식 배달업에 진출했다는 뉴스 하나 그리고 선진국들이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 15%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뉴스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우리들의 다큰 자녀는 심지어 우리들의 손자녀에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